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여기서 말리부, 어쨌든, 어쨌든, 정확한 제품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넵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리뷰입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후기 같은 것도 빨리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일주일만에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 일단 기본적인 외형부터 시작해서 가양적인 측면까지 한번 쑥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형은 정말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이쪽 위쪽 위에 나무로 되어 있고 이쪽 왼쪽에는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은데 상당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 밑에를 보시면 밑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적혀져 있거든요 정보 가 적혀 있어가지고 요 밑에 쪽만 보시면 살짝 좀 디자인 측면에서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뭐 이건 필수가 표기해야 되는 필기 표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밑에 쪽에 설치하는 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 여기 버튼 같지 않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버튼 같지 않은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블루투스가 완전 히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돼서. 요거를 누르고 그 다음 블루투스 이걸 열고 블루투스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C타입으로 충전이 돼가지고오피이 아니라 C타입이라서 상당히 편리한 충전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LED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LED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LED 인디케이터가 어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인왔는지 확인해주는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유닛이죠 유닛을 보시면 이렇게 좀큰 편입니다 에어팟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여기 버즈가 있는데 버즈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유닛이 큰 편이에요 유닛이 좀큰 편이어가지고 유닛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유닛이 상당히 큰 편인데 어.. 요 같은 경우에는 키에 쏙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제 키에는 제가 키가 좀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키에는 쏙 들어가는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 여러가지 어 단자들이 렇게쭉 있는데 일단 요거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자면 장점은 일단 소리 음량이 상당히 좋아요 소리 음량이 상당히 좋고 일단 제가 소리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막기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막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인 수준에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노래 음질은 좋아요 노래 음질은 좋은데 노이즈 캔슬링은 거의 안된다시피 해요 노이즈 캔슬링이 물론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완벽한 밀폐가 안돼가지고 그런거일수도 있긴하겠는데 어.. 상당히 노이즈캔슬링이 안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이즈캔슬링은 조금 끄고 다닙니다 저는 항상 노이즈캔슬링 끄나 켜나 똑같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서 배터리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노이즈캔슬링 끄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 여기 는 터치 부분 여기 터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톡톡 이렇게 쳐야되거든요 여기 손톱으로 쳐야돼요 손톱으로 그러니까 어, 버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버즈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전에 썼던 게 버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버즈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버즈는 어, 일단 이거를 이렇게 톡톡 이렇게 치거나 이런 식으로 터치식의 민감도를 터치, 터치 민감도를 이용해서 터치식으로 이렇게 어, 진행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압력 진동이에요 압력 이어 가지고 압력, 압력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톡톡 쳐줘야 됩니다 손톱으로 톡 쳐줘야 노래가 넘어가고 톡톡 해야 전화가 연결되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블루투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에요 상당히 잘 되는 편인데 움직이려면 이거또 마스터 방식인 것 같아요 마스터 방식인데 어, 둘다 마스터예요 둘다 마스터인데 일단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마스터가 되고 왼쪽이면 왼쪽이 마스터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끼는 쪽이 마스터가 된다는 거죠 먼저 끼는 쪽이 마스터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끼고 있다가 만약에 지금이 만약에 왼쪽이 마스터다 왼쪽이 마스터인데 만약에 왼쪽을 그냥 넣어버렸다 단순한 소리 듣기 해서 왼쪽을 넣어버렸다 왼쪽을 넣어버렸으면 잠시 텀이 있는 동안 텀이 잠시 있는 텀이 잠시 있다가 여기가 마스터가 돼요 여기가 마스터가 되고 한, 한 3초 정도의 텀이 있어요 3초 정도의 텀이 있는 동안에 여기 마스터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넣어버리고 이걸 왼쪽으로 딱 꺼내게 되면 왼쪽도 3초 이내에 마스터가 돼버려요 마스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불편한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어, 뭐, 삼성도의 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어, 한, 한쪽만 마스터인 경우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해요. 그 다음, 디자인 측면을 보시면, 디자인 상당히 예뻐요. 디자인 상당히 예쁜데, 일단 여기가 나무 재질로 되어있거든요. 여기가 나무 재질로 되어있고, 여기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여기 나무 재질이 되다가 LED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예뻐 보여요. 그냥 제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제 얼굴을 공개하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끼고 다니는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예뻐요. 끼고 다니면 상당히 예쁜데, 이게 조금 크다 보니까, 여기 좀 크다 보니까, 기기에서 어 조금 많이 튀어나와요 조금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웃음> 이런 느낌이 되게 듭니다그 어, 외에 뭐 별다른, 별다른 특징 같은 건 없고요 별다른 특징 같은 건 딱히 없고 뭐 노이즈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왓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기구령이 작아 가지고 제대로 이 밀착이 안돼 가지고 노이즈캔슬링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노이즈캔슬링이 저한테 잘안 되는 것 같고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뭐, 거의 20만원 돈의 가격이, 어, 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살짝 가성비 제품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가성비, 가성비 제품은 아니라고 보고, 그냥 감성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애플, 애플이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파이디의 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요, 안녕!